이제 수술 끝났어. 이제 다 나았어. 이제 여기서 조금만 치료받자. 수술이 이제 안할 거야. 10개월 은우를 덮친 펄펄 끓는 뜨거운 물. 은우는 온몸에 깊은 화상을 입었습니다. 병증이나뭐 신장에 상이 있을 수도 있고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작디작은 몸으로 버텨낸 여섯 번의 큰 수술.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에 치료는 끝으로 할수 없습니다. 모든 게내 탓인 것만 같은 엄마는 그저 미안할 뿐입니다. 하루에도 여러 분 발라야 하는 고가의 약품들. 병원 미수금은 수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한 달에 치료비랑 연구가까지 하면 7,800만 원씩 들어가지 않나. 감당하기 힘들죠. <웃음> 연체된 공과금과 언제 철거될지 모르는지. 하지만 엄마는 치료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너무 잘 참아주고 잘 버텨주니까 제가 무너질 수가 없어요. 저 아기가 너무 잘 버텨주니까. 네. 생계비와 치료비 그리고 수술비까지 모든 것이 절실한 은우. 은우와 같이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우리 아이들이 많습니다. 지금 월드비전으로 전화해주세요.